자, 어, 그동안 이제 예레미야 강해를 쭉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주일이지만 너무 오랫동안 선지서 강해를 어, 제가 이제 선교지 나와 있는 관계로 신관계로 어, 에스겔 강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에 동시대 인물들이 있죠. 누가 있었죠? 예레미야스바냐 하박구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가 이 에스겔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 원래 순서대로 하면 이 다니엘서를 해야 되는데 이 다니엘 선지자의 이 시대 배경을 보시면 은 어, 포로 귀환기까지 가요. 그래서 포로 귀환기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 다음 편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에스겔서를 하고 그리고 어, 그 다음에 다니엘서를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분열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그 남북으로 나뉘었던 시대가 있었죠.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그래서 먼저 북쪽의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다음에 유다의 마지막 말기 요시아 왕부터 시드기아까지의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게에서는요. 어 이제 선지서, 대선지서 중에 한그 선지서라고 할수 있는데 그 히브리어 명칭은 에헤츠겔. 그리고 그 뜻은 에스겔 이름이 뜻이 뭐냐면 어, 하나님이여 강하게 하소서 즉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전체적인 성경의 구조를 보시면 어, 우리가 모든 선지서가 선지서가 다 똑같이 나오는 게 있었죠. 그게 뭐죠? 심판과 그리고 구원 그두 가지의 그큰그 그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역시 에스겔설도 전반부에는 심판에 대해서 다가올 어, 재앙,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32장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3장에서 48장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미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과 어, 구원에 대한 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 소명과 임무에 대해서 오늘 배우게 되는데, 그첫 번째 파트인 1장과 3장, 에스겔이 어떻게 해서 어, 이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오늘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에스겔은 어 597년 BC 597년에 바벨론의 2차 포로로 잡혀간 그 포로단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어 BC 593년에 바벨론에서 선지자로서 소명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어 이때 정세를 국제 정세를 보면 어 전에 이제 예레미야까지 하면서 다 보았던 얘긴데 처음에 이제 에스게이서를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우리나라를 비교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최대의 강대국 틈에서 굉장히 지금 어, 곤란을 겪고 있죠 미국과 중국 자 이것처럼 그 당시에 이 유다는 아주 작은 나라였는데 어디에 지금 큰 고래 두 마리한테 끼어 있었냐면 애굽과 바벨론이라는.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전에 가장 그 강, 대한그 나라가 어떤 제국이었어요? 아수르 제국이었죠? 근데 이때는 아수르 제국이 이제 점점점 서서히 멸망을 해가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멸망해가는 시기에 바벨론이 신흥국가로서 급부상하고 있었죠. 그래서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때 애굽이 보니까 아수르가 망하면 다음 타자는 자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수르가 망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어, 아수르하고 연합작전을 쳐서 바벨론하고 전쟁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이 갈그미스에서 벌어지는 1차 갈그미스 전투가 되는데 이 전쟁에서 첫 번째 전쟁은 무승부로 끝나게 되죠. 근데이애굽에서애굽왕 바로가 올라가는데 누구가 올라갈 때 어, 유다를 거칠 수밖에 없죠 물론 바벨론이 내려올 때도 유다를 거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예요 근데 이애굽이 올라가면서 누구가 올라가면서 어, 이 자리를 통과해야 되니까 길을 비켜달라고 하는데 유다의 당시 왕이었던 요시아 왕이 길을 안 비켜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를 다시 살려주면 은 어, 자기가 했던 이 개혁이 실패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어, 어떻게 돼요? 요시아 왕이 전사를 하게 되죠 요시아 왕이 전사를 하고 어, 애굽 왕은 바벨론하고 같이 어, 갈그미스 전투에서 무승부로 했다가 내려오면서 그 당시에 요사, 요시아가 사요 전사하고 어, 한 3개월 정도 공백기에 여와 아스라는 그 왕이 있어요. 그 왕이 지금 갈그미스 전투 얘기고요. 에, 그 왕을 세우고 그 왕을 애굽의 누고가 잡아가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게 여호야 김이에요. 원래는 엘리야 김이라는 왕이었는데 이름을 바꿔주죠. 애굽식으로. 자그 전투가 일어난 것이 아까 얘기한 발그미스 전투였는데 첫 번째 전투가 609년 그다음에 두 번째 전투 605년 때 이게 2차 전투였는데 이때는 바벨론이 완전히 애굽을 어, 박살을 내게 되죠. 그래서 이기게 돼요. 그리고 이때 유, 605년에 유달에서 포로를 잡아갔는데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누구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다. 1차 포로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야 김이 다음 왕위를 얻게 됩니다. 원래 이 여호야 김 왕은 어, 요시아 왕의 두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여호와 아스보다 먼저 왕이 됐어야 했는데 백성들이 그 신하들이 더 다루기 편한 사람을 먼저 세운 거죠. 그래서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인질로 잡혀가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애굽정권에 의해서 왕위에 계승을 하게 되는데 이 왕은 어떤 왕이라고 랬어요 네, 또 폭군이라, 폭군이었다 그랬죠? 지금 이제 보시는 장면처럼 이 예리미야의 그 두루마기리, 두루마리 그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는 데서 불로 찢어버리고 태우는 장면이 나오죠? 백성들한테 학정을 하고 엄청나게 어,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정치적으로도 아주 어, 지조가 없어서 계속 애굽과 바벨론을 왔다 갔다 하는 줄타기 외교를 했던 그런 왕이었죠 자, 그래서 어, 바벨론한테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낌새를 채고 어, 바벨론이 침공을 하게 돼요 그 침공을 하게 될때 여호야 김은 어 신하들에 의해서 일설에 의하면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의문사를 당하게 되는데 뭐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포위하고 있는 동안에 죽게 되고 그 3개월 동안에 어 여호야 김 왕이 이어서 하다가 결국 바벨론이 완전히 장악을 해서 여호야 김 왕과 그러니까 왕 하고 에스겔를 그리고 수많은 기술자들, 똑똑한 사람들 다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되죠. 이게 2차 포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바로 이 BC 597년도에 어,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1차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가는 모습이고요. BC 597년에 여호약인 왕과 그리고 에스겔이 끌려가는 모습이에요. 어디까지 끌려가냐면, 저 멀리 머나먼 곳, 어, 지금의 이라크 땅이죠. 그니까 러 이스라엘 땅에서 저기 이라크 땅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니프루라는 곳까지, 거기에 포로민들이 정착하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까지 에스겔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 이어서 그 왕이 되는 시드기야. 그니까 러여호야긴 왕한테는 이제 숙부가 되는데 이, 이 시드기야 왕이 어... 결국은 또 반란을 일으켜요. 애국을 믿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애국을 의지를 했었어요. 유다 왕들이.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였는데.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한테 완전히, 어, 그, 멸망을 하게 되는. 그것이 BC 586년도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에스겔에서는 어, 그 발강가의 환상을 다루는 1장과 에스겔 소명을 다루는 2장, 3장. 어, 이렇게 지금 오늘 다루게 되는 어, 소명의 이, 내용이 바로 1장과 3장, 1장부터 3장까지 그렇게 다루게 되는데요 어, 에스겔의 생애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에스겔이 언제 태어났냐면 어, 622년경에 태어났어요 이때가 바로 언제냐면 이 요시아 왕이 누군지 아시죠? 네, 거룩한 왕이었죠 이 요시아 왕이 그, 개혁을 할, 했던 당시에 그 성전에서 힐기아가 하나님의 율법책, 지금의 신명기인데요. 율법책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아, 우리가 율법을 몰라서 이렇게 우상숭배를 했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졌고 나라가 망해가는구나. 이걸 깨닫고 자신의 옷을 찢고 그리고 우상들을 박살내고 했던 이, 요시아의 2차 종교 개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어, 예레미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레미야는 요, 이 당시에 또 소명을 받았죠. 이 즈음에. 그래서 요 시기에 바로 에스겔이 어, 부시라는 제사장, 그 대통령 부시 말고요. 부시라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게 돼요. 자, 그럼 제사장의 아들이면 에스겔의 직업은 뭐가 될까요? 제사장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 견습을 받으면서 수업을 받으면서 제사장이될 날을 기대 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 에스겔이 원래 제사장 제사장이 되는 날 어, 나이는 어, 정식으로 30세예요, 원래. 그런데 이때 25세 때이 5년 전에 딱 30세 되기 5년 전에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에스겔이. 이 에스겔이 어, 활동했던 그 당시에 또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죠. 예레미야죠.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나이차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25정도. 그래서 한 25년 정도 선배죠. 예레미야가. 자 에스겔이 그렇게 해서 끌려갔는데 그러니까 제사장도 못되고 끌려가서 하는 일이 뭐겠어요. 이제 뭐 노역하고 월급도 못 받고 하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어, 593년도 그러니까 5년 후에 어, 에스겔이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 어, 벙어리 행동 예언 좀 이따 나오는데 한 7년간 벙어리로 살게 돼요 어, 그리고 589년도에는 아내가 죽는 그런 사건을 어,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586년도 에스겔 나이가 한 36정도 되었을 때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570년도에 에스겔이 마지막 예언을 하고 52세 경인데 이 에스겔이 죽음도 전승에 의하면 아마 이제 포로민들한테 어 저기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자 기록의 목적은 한마디로 낙유다 멸망한다. 자 포로지로 바벨론에 잡혀와서 이 사람이 포로민들한테 어, 메시지를 선포를 하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은 뭐냐면 남유다는 멸망한다. 회개해라. 이 뜻이에요. 뭐 모든 선지자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지만 그래서 에스겔의 그 독특한 행동 예언 때문에 이 에스겔서에 대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정신병자다. 뭐뭐 정신 분열증 환자였다. 뭐 이런 말을 하기까지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 여기에 다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영의 눈으로 보지를 못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움직이지 않고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누워서 시간을 보냈거나 7년간 벙어리가 돼서 말을 못하거나 또 아내가 죽어도 울지 못하게 하시거나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에서 예 네. 공간 이동을 예,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순간 이동을 체험을 하게 된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어, 그리고 특이한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어, 뭐 또는 마른 소똥으로 익힌 음식을 먹는다든지 뭐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행동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에스겔 1장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1장 1절, 3 0째 해, 이3 0째 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일반적인 해석은 뭐냐면 에스겔 나이가 30세가 되었을 때 예, 30세 되었을 때로 어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0세 되었을 때 제사장 나이가 되어야 될그 나이에 어,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그때 이제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는 언제냐면 사로잡힌 지 5년이 되었을 때다 이때 당시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요 어, 뭘 하고 있었냐면 그 평화를 위해서 바벨론으로 가서 그 협, 협상을 하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방문을 해요 이제 지금 에스겔이 포로민으로 있는 그 땅에 이해가 가시죠 그 땅에서 시드기야는 지금 와서 자 이제 이렇게까지 내가 바벨론 왕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유다에는 전쟁이 없을 거다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유다 백성들한테 예, 쇼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정치쇼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어, 반대로 에스겔은 포로민들한테 그렇지 않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여, 예루살렘은 멸망한다. 이스라엘은 멸망한다. 이 얘기를 반대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만 보아도 굉장히 그 정적, 그러니까 전혀 반대적인 그런 편에서 서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에스겔이 이 강가에서 있었듯이 그 당시 수많은 그 포로민들이 이렇게 강가에서 그 시온, 이 고향 땅을 기억하면서 울었어요. 그러면서 그리워하면서 우리, 우리가 우리 어쩌다가 이먼 땅까지 와서 이렇게 되었을까. 이게 지금 바벨론 왕의 수종궁전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강가에 이렇게 몰려서 여기서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 잠들 때까지 노역을 강제 노역을 하는 거죠. 노예들로 끌려와서. 그래서 거기에서 보고... 어, 그두고운 땅을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울고 있을 때이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 에스겔이었다. 이 그발 강가에서 이 에스겔이 이런 환상을 보게 돼요. 자, 에스겔 1장의 어, 이제 6절에 보면 이제 보는 환상이 그런데 지금까지 그본 것과는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너무 너무 그 황당한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그 어떤 천사를 보게 되는데 천사의 얼굴이 내네 얼굴에 내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모양이 앞에는 사람의 얼굴이고 사자의 얼굴이고 또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독수리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보다가 일장을 딱 피다가 도대체 알수 없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건 뭐 UFO다 또뭐 이상하다 에스겔이 정신병자였다 이런 걸꼭 읽어야 되냐 이건뭐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하고 성경을 보다가 에스겔을 확팽개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에스겔서에 나와있는 이 천사의 모습인데 이 천사의 이름은 어, 그룹이에요 케빔이라는 천사인데요 에스겔이 본 천사는 날개가 지금 몇 개죠 네개 그리고 얼굴이 사면으로 있어요. 케루빔 천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날개 끝에 손이 달려있고요. 그런데 이사야서 6장을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거기에도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천사를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사야가 봤던 천사는 조금 모양이 틀리죠. 여섯 날개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 그 둘로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이사야는 천사의 얼굴을, 쓰랍들의 얼굴을 못 봤어요. 그런데 어, 이 하는 행동이 틀려요. 그러니까 일이 틀리다는 거죠. 어, 이 슬압천사, 세라피미천사라고도 하는데 이 천사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하다고 하면서 주변을 날아다니거나 거기에 어, 그 자리를 지키거나 경배하거나 요런 쪽으로 그이 슬압천사, 근데 계급으로는 가장 높은 천사죠. 상위천사예요. 자이 천사들과 함께 오신 그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보좌를 보게 되는데 어, 그 보좌 주변에 이 내생물이 네 있었다는 것이 이 요한 계시록 4장에도 또 나와요. 이 똑같은 부분이 나오는데 좀 여기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똑같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얘기가 나오는데 날개가 네 개가 아니라 여섯 개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야, 성경이 틀렸어. 앞에는 네, 여섯, 날개가 네 개인데 왜 갑자기 또 여섯 개가 돼? 캐루빔은 캐루빔 아니야?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8절을 보시면은 이 천사가 뭐라고 어떤 일을 하는 거죠?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자 이렇게 하는 천사는 어떤 천사라 그랬죠? 세라핌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세라핌의 이 얼굴이 이사야는 얼굴을 못 봤는데 그 얼굴을 계시록에 어, 가서 본 것이 아닐까 요한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때 이 생물은 사면이 얼굴이 아니라 한 면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세라핌 천 계시록에 등장하는 천사의 모습이에요. 자, 천사와 함께 바퀴가 나옵니다. 1장 15절에 보면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이 바퀴가 굴러가는데요. 어, 언뜻 보면 이게 무슨 모양인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천사가 이렇게 그룹 천사가 있고요. 그 그룹 천사가 그 궁창 같은 어, 보좌 밑에 밑바닥을 받치고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이게 움직이는 이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바퀴 같은 것이 있는데 바퀴들의 눈이 가득 하, 달려 있다. 그걸 지금 본 거예요. 그림으로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가시죠? 예. 그리고 어 그런데 이 바퀴가 운해, 운영하는데 뭐가 있냐면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었다. 어떤 영이 그것을 움직이더라. 그래서 이것을 성령으로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머리 위에 궁창에 보자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보좌 형상 주위에 한 형상이 있는데 사람의 모양 같더라. 예수님을 본 거예요. 조금 더더 더 그림이 이제 약간 더 이제 실화적으로 나온 그림인데요. 이런 그 궁창에 케루빔 천사들이 지키고 있고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서 지키고 있고 그 바퀴들이 그 사이에 있고 그 위에 보자에 무지개가 있고, 녹보석, 노, 아니, 아, 남보석, 이것은 그 사파이어, 우리 보석, 사파이어 보석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빛깔이 나더라. 그거를 이제 에스겔이 보는 거예요. 이 얘기가 에스겔 10장에 또 등장을 하는데요. 이때 또한번 보게 되는데, 그 때는, 어, 10장 14절에 또한번 그것을 자세히 얘기를 해요. 그룹들에게 각기 네면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한 면의 얼굴이 아니라 여러 네면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아, 이거는 상징이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 면이 그룹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그룹은 소예요, 소. 그러니까 소의 얼굴을 갖다 이제 그룹의 얼굴이라고, 어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렇게 하는 것들이, 자, 소는, 어 뭐, 저기 풍요를 상징한다 사자는 뭐 힘을 용기를 상징을 한다 뭐 독수리는 자유를 상징을 한다 뭐 사람은 뭐 하나님의 형상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제 상징으로 보는데 어 상징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본 거예요 에스겔이 여러분들이 동영상 보고 보듯이 그냥 눈으로 본걸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 당시엔 이걸 그림을 그릴 수도 없기 때문에 글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걸 보고 상상할 수밖에 없죠. 이런 존재들이 특별한 생물적적 존재들이 우리와 다른 존재들이 하나님 주변에 있다. 그걸 본 거죠. 잠깐만요. 예. 그래서 에스겔 28장에도 어이 그룹에 대해서 또 한번 언급이 되는데요. 28장 14절에 보면 너는 기름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여. 자, 이 옛적에 에덴에 있었 하는 거죠. 에덴 동산을 지키는 캐루빔이이캐루빔 중에 한캐루빔이 어, 그룹이 반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쫓겨났다.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나서 그 사탄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에스게에서 28장에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 되시면 좀더 더 자세히 공부를 하시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방인들 사이에도 전해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 머릿속으로 들어온 뭐 또는 보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만들어서 한 것이 이제 스핑크스가 됐죠. 신화로 발전을 하게 돼요. 자, 지금부터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지금부터 이제 참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 맞다라는 건 아니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 가서 거기에서 이제 회당 문화가 시작이 돼요. 거기서 성소를 갈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서 거기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그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성경으로 어 사람들이 물어볼 때 대답해 줄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주석을 쓴 거예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참고서 같은 건데 그 참고서 중에 하나가 미드라시라는 건데 그 미드라시에 이 천사가 언제 창조되었는지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천사가 어, 열 계급으로 창조된 게 둘째 날에 나왔다. 그 얘기가 나오고요. 에덴 동산 이전에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어, 이 부분이 여러 가지 그 외경에도 등장을 하는데 어, 한마디로 이 천사라는 존재, 에스겔이 봤던 이 천사, 이 존재는 우리랑 본질적으로 그 만들어진 재료가 틀려요. 자, 인간은 뭘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졌죠? 천사는 불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바위에서 거대한 불을 잘라내 불타는 바위. 그래서 육체는 없는데,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흙으로 만든 그 육체는 없는데 그들의 육체는 불이다. 그러니까 육체가 아니라 그들은 그 그러니까 불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뭐 구계급이든 식계급이든 그런데 그 중에 한 천사가 어 반역을 해서 어 하나님처럼 경배받기 위해서 반역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 루시퍼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또뭐 사단 마귀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기원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어, 그래서 그 미드라시나 아담의 증언이라는 외경에 그 보면은, 그 계급이 나오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계급이 스랍천사 세라빔 천사고요 그다음 두 번째 계급이, 계급이 케루빔 천사 그룹 천사 에스겔이 봤던 천사죠 근데 이 에스겔이 봤던이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어, 자신의 할 일을 역할을 하지 않고 어, 반역을 일으켜서 타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밑에 6 계급 이하의 여러 단계의 천사들이 있는데 이 천사들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이름이요. 보면 보자들, 주관자들, 뭐 권세들 이 말이 어디 나오냐면 바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와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주관자들,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할때요것들이다 계급을 얘기하는 거다. 악한 영들의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그렇죠? 네, 알스겔 28장 아까 했고요. 이렇게 해서 에덴을 지키던 그룹 천사가 에덴을 지키려는 지키는 에덴은 안 지키고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어떤 일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인간을 타락을 시키죠. 그것이 이제 선악과 사건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여자의 후손이었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고 창세기 6장 에 보면 이제 네피림이라고 또한번 나오는 게 있어요. 굉장히 이제 이 네피림에 대한 해석 때문에 사람들이 도대체 이 네피림이 뭘까? 어 이게 어떻게 해서 뭐 하나님의 아들들이랑 사람의 딸들이 뭐 결혼을 해서 뭐 이런 뭐 저기 세상이 물로 다 심판돼서 전 인류 중에서 여덟 명만 살게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원인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이다. 어, 그 얘기에 대해서. 어,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유다서 1장 6절에서 어,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의 천소를 떠난 천사들, 이런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천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녹서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아들들이 천사들이 그녀들을 보고 탐을 냈다. 그래서 그 거인들의 키가 어, 굉장히 거대했다는 거죠. 하는 것은 악한 일만 했다는 거죠. 요세부스에도 똑같이 나오고요. 그렇죠. 애녹서에도 나와요. 이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오늘은 내피림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왜 이제 이 이야기들을 하냐면 천사들 중에서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천사가 하는 일이 뭐였죠? 자, 이 천사가 해야 될 일들은 이제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다른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어, 설이 두 가지가 이론이 있어요. 어, 지금 정통교회에서 가르치는 해석은, 경건한 셋계통과 가인의 계통이 결혼을 해서, 어, 했기 때문에, 이, 즉 어,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의 결혼으로 탄생한 것이 내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 근데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지금 실제 발견되는 거인들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불신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질문을 할때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이론은 사실은 언제 등장했냐면 이 5세기 이후에 셀수스라는 나쁜 학자가 있었는데 로마의 학자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로마 군인의 사생하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어, 그리고 배교자 유류스 다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 사실을 어거스틴이 받아들이는데 어거스틴의 이천 페이지 되는 책을 제가 다 읽어봤는데 거기에 그 내용이 나와요, 실제로. 그리고 그것을 루터와 칼빈이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정통 그, 카톨릭과 그리고 개혁교회의 그 신학이 돼버렸고요. 어, 원래 예수님 시대의 그 예수, 어, 70인 역그 초대교회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 어, 그리고 요세프스 초대 그 아주 신실했던 교부들 암브로시나 터툴리안이나 저스틴 같은 사람들은 이것은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존재와 인간의 결혼으로 인해서 돌연변이가 탄생을 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시간 될때 한번 어,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 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안 받아들이시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에스겔리 소명을 받기 위해서 왜이 천사들을 보여주셨냐는 거죠 천사가 뭘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는 다 같이 1장, 히브리서 1장 14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성기는 영으로, 성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본내심이 아니냐 자이 천사들은 뭐였어요? 섬기는 영이에요 누구를? 구원받은 상속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라고, 섬기라고,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어, 보내신 것인데,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천사들은 이와 같이 타락해서 그들은 지옥으로 갈 운명이 된 거고요. 그렇지 않은 천사들은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면 가고, 저리로 가라면 가고, 뭘 위해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살, 살피고, 보살피고, 돕기 위해서. 자. 이렇게 천사들이 하듯이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너를 이렇게 내 백성을 섬기는 자로 내가 너를 부른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천사 장면이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에스겔 2장에 가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자 이제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봤으니 참 이제 그 에스겔이 어 제사장이 될 나이에 나는 도대체 뭘 하는 건가 이런 그 좌절감 속에 빠져있던 그때 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환상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내가 너를 어 세웠다 이랬을 때 이제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그런데 뿌듯했는데 이게 잠시 2절 2장 절2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 자손 곧 폐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는데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너를 보내는 목적은 뭐다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어, 뭔가 조금 불안하죠. 이 말씀을 하시는 게왜 그럴까요? 자, 예레미야 24장에 보면요. 여고냐라는 왕은 아까 얘기한 그 여호야긴 왕이죠. 끌려간 왕이죠. 자, 예스길이랑 같이 끌려간 그 왕들이 왕이랑 같이 그이 목공들, 철공들, 기술자들이 포로로 가서 있을 때이 사람들은 뭐냐면 아,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버림받아서 포로가 돼서 이렇게 머나먼 이국 땅까지 끌려왔지.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사람들, 백성들은 우리보단 나은 사람들인가 봐. 또 실제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들은 뭔가 잘못을 했어. 그러니까 미운털이 밖에서 저에게 끌려가는 거고 우리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어 아직 끌려가지 않고 우리 고향 땅에 있는 거야. 그래서 어 자신들이... 좋은 무화과라고 생각했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예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나쁜 무화과고 저쪽으로 끌려간 자들이 좋은 무화과다. 이렇게 얘기를 포로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완악했는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갔을 때 실제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 당시에 어, 예,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될 정도로 이렇게 극심한 그 어, 재앙을 당한 이유가 뭐였어요? 극심한 우상숭배였죠. 이 유다 백성들의 엄청난 우상숭배 때문이었는데,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어, 혼합 종교를 가져와서 하나님과 신앙을 막 섞어버리고 아주 혼탁한 그 우상숭배를 계속했죠. 자, 그러고 있던 와중에 어, 이 에스겔이 가서 전해야 될그 포로민들 가운데에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이쪽으로 끌려온 것 같아. 자, 그리고 저쪽에 유, 유다에 있었던 그 사람들한테 또그 어, 유다에 있던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아. 자, 망하지 않는 예루살렘 땅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 결국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한 2년 내에 돌아올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은 멸망할 거니까 우리는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애굽의 힘을 빌려서 독립하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무엇을 했냐면, 어, 애굽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발 아세라 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을 수입을 해서 열심히 섬기면서 우리가 애굽의 친애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왕부터 이 밑에 제사장 종교 그리고 백성들까지 전부 다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어 우리나라가 중국의 예전에 속국이었는데 다시 또 자유 국가가 되었다가 다시 중국에 돌아간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에스겔한테 실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에스겔에서 8장에서 어, 심지어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이런 각종 우상들을 데려다가 섬기고 숭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하늘의 여왕. 이게 예레미야 44장 저희들이 그 공부할 때 한번 리뷰를 했었죠. 예, 애굽땅으로 당시에 그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세 공동체가 있었어요. 한 공동체는 어, 유다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였고요. 한 공동체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공동체였죠. 나머지 한 공동체는 뭐였어요? 애굽으로 예, 애굽으로 끌려, 애굽으로 이거는 자발적으로 도피한 거죠 끌려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는데 애굽을 의지하기 위해서 다시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도로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서 결국은 다 죽게 되는데 그때 들어가서도 똑같이 이막 하늘의 여왕 이 애굽의 신들한테 경배하고 제사를 지내고 이런 일들을 또 했던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애굽 땅에서도 바벨론에서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바로 이 에스겔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바벨론의 포로민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민들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말고 듣지 않는 이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같은 자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너희 중에 선지자를 보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만 고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에스겔이 두려운 가운데 가는데 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주는 책을 먹어라 하고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손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는 거예요 먹었는데 굉장히 썼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꿀같이 변하죠 그런데 그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다같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즉이 예. 이 얘기는 무슨 말, 마, 말씀이죠? 말 에스겔이 전해야 될 복음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유다는 멸망한다 너희들은 회개해라 그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은 성취가 되었죠 바벨론 유다침공에 유다 참 침공에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 예레미야가 통곡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됐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왜 이곳이 공격을 받죠?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거죠. 자 에스겔 3장에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와요. 자 3장 14절을 한번 다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와의 호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자 이제 이 엄청난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이제 가서 얘기를 해라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근심하고 있는 이 에스겔이 분한 마음이 나오는데 이게 구약 성경의 분한 마음이란 말이 번인가, 84번인가 84회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것만 30번이 넘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이제 분한 마음, 에스겔이 엄청나게 분한 마음으로 가게 됐는데 왜 분한 마음이었을까요? 자, 예루살렘을 멸망하면 안 되는데 그 예루살렘이 멸망을 해요. 왜 멸망을 해요?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이 어떻게 할수 없었어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분했어요. 자 3장 17절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족속 이,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 시작 인자야 네, 내가 네, 너를 네, 이스라엘족속의 네,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세웠으니 네, 너는 네, 내입의 말을,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네, 깨우치라 네. 자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이 뭐죠? 파수꾼이 뭔지 아세요? 자 전쟁을 할 때요 옛날 고대에서는 전쟁을 할때 이 경비대 같은 그 보초를 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24시간 이제 교대 근무하면서 거기에서 뭘 보냐면 적이 들어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들어왔을 때이 파수꾼이 경비대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래서 만약에 이 주민들이나 이 성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이 파수꾼이 그 손실을 다 보상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이 파수꾼은 뭘 해야 돼요? 나팔을 불어야 되겠죠 위험이 없는 것을 알려야 되겠죠 자 바로 이 파수꾼으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줄 알았던 이 에스겔이 사실은 하나님한테 어떤 부름을 받게 되냐면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게 된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을 할때 졸업할 때 제가 들은 저한테 이제 주시는 기도하시는 분이 말씀을 주시는데 저한테 주신 말씀이 너는 에스겔과 같은 파수꾼이 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아 그것이 제 사역이 어떤 곳으로 가야 되는지를 이제 알게 된 거죠 파수꾼 자 근데 이 파수꾼의 역할은 뭐냐면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어요 자둘 다한테 가는 거예요 악인한테만 가는 게 아니에요 악인은 뭐냐면 악인이 있는데 악인한테 가서 너 그렇게 살면 안돼 그렇게 살다가 죽어 라고 얘기를 할, 어, 하는 것까지가 바로 이 에스겔의 어, 이 파수꾼의 역할인 거예요 만약에 그가 그 얘기를 듣고 어, 돌이키면 좋은 거죠. 근데 돌이키지 않았어도 어, 그 나는 너한테서 그것을 책임을 묻진 않아. 그러나 만약에 네가 말하지 않아서 그 악인이 그죄 가운데 그냥 죽게 되면 나는 그 피값을 누구한테 찾는다? 그손실을 보상을 누구한테 찾는다? 파수꾼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스게리한테 찾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포로민들한테 내가 이 재앙이 온다고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안 들었어. 안 들어서 망하면 그건 내가 너한테 책임을 안 물을 거야. 그런데 만약에 네가 말하지 않아서 그들이 망하게 되면 나는 그빚 값을 너에게 찾을 거다. 너 지옥 간다 그 뜻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또 의인이 있어요. 의인이 아 나는 그동안 너무너무 착한 일을 많이 했어. 나는 그동안 하나님 뜻대로 여기까지 잘 왔어. 나는 목사로서, 나는 뭐, 성, 장로로서, 뭐,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왔어. 그러다가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했는데, 아, 내가 그동안 한게 있으니까 하나님 다 기억하실 거야. 그런 자들도 어떻게 된다? 거기에다가, 너, 이렇게 살면 그대로 가면 죽어. 죄 중에서 죽으면 너는 지옥가라고 얘기를 경고를 하라는 거예요. 타락한 의인한테 경고를 하지 않으면 그 피값도 내가 너네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돌이키고 안 돌이키고는 그 사람 책임이고 내가 너한테 묻는 것은 나팔을 불었느냐 안 불었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자, 계속해서 예스, 에스게 33장에서 또한번 강조를 하시는 거죠. 파스꾼을 삼은 것에 대해서. 33장 6절에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함으로 자, 칼이 임함 뭐예요? 전쟁이죠. 전쟁이 다가오고 있어요. 재앙이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알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요. 나팔을 불지 않은 목사들, 나팔을 불지 않는 어, 리더들, 교회 리더들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는 누구 손에서 찾겠다? 파수꾼 손에서. 나팔을 불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다. 자, 이것이 바로 경고의 의무가 파수꾼에게 있었다. 자, 그 얘기를 계속해서 33장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죠. 3장과 33장. 기억하기도 좋죠. 자, 3장 25절에,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는데, 자, 그러니까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삼았어. 얘기를 하시고서는 황당한 행동 예언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부터 행동 예언이 시작이 되는데요. 너를 사람들이 동여맨대는 거예요. 집에다가, 어,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게 처음에 이그 줄로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호승줄로. 그건 뭘 상징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포로가 되어서 다시 끌려오는 것을 남아 있는 유다 백성들이 전쟁으로 그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다음에 3장 26절. 이게 가장 힘든 건데 어, 요 부분을 한번 읽어 볼까요? 그 박스 친 거만 시자네 혀를 네위천장에 네 붙게 하여, 하여 네가 말못 하는 하여, 자가, 자가 되게. 아니, 선지자가 말을 해서 해야 될 사람인데 말을 못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이제 부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제 앞으로 한 7년 정도를 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전, 하나님께 이전하나님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만 전할 때만 말이 터지고 그렇지 않을 때뭐 예를 들어서 와이프랑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뭔가 그 사람들한테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뭔가 말을 하려고 할 때는 혀가 입천장에 딱 붙어요 자 한번 지금 한번 해볼게요 입천장에다 혀를 붙어보세요 붙고서는 어 하나님이라는 말을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음, 음 말이 안 나오죠 에스겔이 이렇게 된 거예요 다른 말을 하려고 하면 혀가 딱 붙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벙어리가 되는 거죠 벙어리가 음, 돼서 네. 앞으로 한 7년간을 예, 고통 가운데 행동예언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 얼마 언제 풀리냐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 그렇게 풀리게 되죠 그리고 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589년도에 어, 바벨론이 3차 침입이 되어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죠. 이제 그 포위가 될때 에스겔 아내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번 예언을 어, 행동 예언을 보여주시죠. 이제 내가 너한테 가장 기뻐하는 것을 빼앗겠다. 하나님이. 어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선지자한테 이런 아픔을 주세요. 네 눈에 기뻐하는 것. 가장 사랑했던 유일한 낙이었던 아내가 아침에 하루아침에 죽어요. 자 이런 일이 너희들 백성들 가운데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 민족들 가운데. 그래서 20, 24장 24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여와인 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에스겔이 하는 모든 것이 앞으로 너희한테 일어날 것들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울 슬퍼하지 말래요. 울지도 못해요. 왜? 전쟁이 났는데, 여러분 전쟁이 험악한 전쟁이 났을 때 누가 죽었는데 울 틈도 안 나는 저, 정도, 정말 기가 막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이 어, 벌어지는데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날, 어, 니 이미 열린다. 그 얘기가 이미 예언이 됐고 그것이 나중에 성취가 돼요. 그래서 유다 시드기아 왕 어, 평화를 강조하고, 이제 전쟁이 없을 거라고 했더니, 시드기아 왕은 이런 비참한 눈이 뽑히고, 자녀들이 다 죽고,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고, 어,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전부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예루살렘 그 함락 되던 날, 바로 그때, 어, 그 도망한 자가 그 전날 저녁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입을 여셨어요. 입을 열. 그래서 그 이제 벙어리가 더 이상 입천장에 붙는 현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통곡의 날이죠. 자 여러분 그 오늘의 그 가장 중요한 말씀은 3장 17절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자 심판의 사이클은 이와 같이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 잘못된 신학 어, 나는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영원히 구원 받을 거야 어, 하나님은 절,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떠날 거라는 건 생각도 못한 거죠 우리가 계속 죄를 지으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은 생각도 못한 거죠 그것을 믿지 않았던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영적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혼합주의 신앙이 싹트고 예배가 변질되고 결국은 이 나라와 이 교회가 타락하고 전쟁과 기근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클로 이전 세계가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전쟁이 있었죠 앞으로도 이런 전쟁이 올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이 마지막 때의 사인이 배도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에요. 이건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것이 가장 극에 달할 것이죠. 이 우리가 오늘 어, 알게 된 에스겔 선지자뿐만이 아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은 말을 했죠. 죽음과 칼과 기근과 포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훔 선지서도 나훔 선지자도 똑같이 하나님은 보복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스파니아 선지자 역시 똑같이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땅 위에서 모든 생물도 직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그 여호와의 멸절의 날, 분노의 날. 어. 무서운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남은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런 현상들은.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건 뭔가? 선지자들은? 이 말씀을 받으신 분들은 아, 나는 선지자는 아니에요. 나는 선지자 파수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전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지금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시는 날에 절대로 핑계할 수 없어요. 내가 그때 그날 주일날 엘리사 목사를 통해서 너희들한테 말하지 않았니? 나는 너희들을 파수꾼으로 불렀어. 너희들은 경고를 해야 돼. 그들이 듣고 안 듣고는 그것은 문제가 아니야. 그러나 너희가 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은 너의 직무유기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그랬고요. 자, 선지자가 하는 그 선지자의 사명이 뭐라 그랬죠?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듣고 나서 그것을 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깨우치는 거예요. 경고하고 재앙이 온다, 심판이 온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엘리사 목사님, 왜 목사님은 맨날 뭐 심판이 온다, 재앙이 온다. 뭐 그런 부정적인 얘기만 하세요. 좀 축복받는다, 복받고 잘 된다, 뭐 평안하다, 뭐 이런 얘기, 평화, 뭐 이런 얘기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뭐 목회도 잘 되실 거고. 그뭐 목사님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몰리실 텐데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은 바로 선지서예요 이 선지서를 딱 빼놓고 나머지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은 계속 넓은 길로 가게 돼있어요 그리고 지옥으로 가겠죠. 선지자의 부름받은 파수꾼의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심판이 오는 것을 경고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은 타락한 의인을 바로 세우고 악인들을 돌이켜 죄 가운데서 죄를 버리고 회개케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이고 그 역할들을 끝까지 충실되게 잘 감당했을 때 마지막때 하나님의 어, 의의 멸류관을 받으시고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여러분들이 칭찬받고 천국에 입성하게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